우리 모두 어하네요눈리 모두 싫네요 빠빠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합시다 요강씨 화이팅! 의 의왕 힘내세요 의왕씨 힘내세요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코로나 비켜 우리 모두 화이 힘내라 의왕씨 아자아자 코로나 이기자 의왕씨 마스크를 써요 내가 선을 지어요 코로나 극복 의왕씨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두 번째, 나갔다 오면 손 씻기 마지막, 마지막 사람,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기, 않기. 코로나19 코로나 함께 이겨내요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내요 아자아자 코로나19 코로나 함께 하... 이겨내요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코로나 부바이의양심이 건강하세요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코로나 치료받는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우리 모두 마스크 끼고 손을 깨끗이씻 사요 화로라 팡팡 이렇게 손 닿았던 리 카! 여러분 힘내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감